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아, 벌써 4월 말입니다. 아, 이제는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곧 올거고 아, 바람도 좀 잔잔해지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 바람이 너무 거세서 어, 많이 추웠습니다. 아, 이제는 아, 좋은 일만 있을거라고 기대를 하고 자 오늘은 5주차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로봇이 주제가 되겠고요. 그 안에 인공지능 로봇이 무엇인지, 즉, 로봇은, 로봇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출생의 비밀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봇은 안드로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그리고 사이보그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4주차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부분에서 한번 소개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뭐라고 했었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 과학 수학 통계학을 중심으로 아 철학 심리학 의학 언어학 등 실존하는 모든 학문이 광범위하게 연계된 융합 학문이다라고 자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좀더 이해하기 쉽게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인지능력, 추론능력, 판단능력, 학습능력 그러한 것들을 기계에다가 어, 인위적으로 주는 지능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어, 자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접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네 가지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 현재 아,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 분야는 현재 개발되어지고 있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 분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연어 처리 자동적인 추론, 지식 표현, 그리고 음성 인식, 머신러닝, 뭐 로보틱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 컴퓨터였어요. 2011년도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는 퀴즈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즉 수많은 빅데이터 중에 어떤 목적으로 학습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 범위는 한정이 된다는 얘기죠. 기계가 과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고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면 로봇이 되는데 그 로봇의 활용 범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또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어진 프로그램 내에서만 동작하는 컴퓨터를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마음뿐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사고 및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자아의식은 없습니다 자율이 없다고요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인간의 지능을 필요 하는 어떤 행동을 기계가 따라 하는 시스템이죠. 즉, 어, 주어진 프로그램 안에서만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인공 청소기가 있나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벽을 만나거나 장애물, 장애물을 만나면 자유롭게 피해 다닙니다. 그런 알고리즘과 그런 프로그래밍이 통해서 좀... 구현이 된 거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즉 계산모델을 통해서 지각, 추론, 행동 같은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아의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 자율의지를 갖는 그래서 지능적 행동을 하는 한 시스템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로봇들은 다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가 영화로 봤던 공상 과학 영화의 터미네이터, 아이로봇, 어벤져스. 자, 그런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스스로 결정하잖아. 스스로 자아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약한 인공지능과 몸체를 가진 로봇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공상 과학 영화처럼 로봇들이 과연 인간의 세상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강한 인공 지능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자 영상이구요 자 우에 보시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어. YTN, 우리 공영방송에서 뉴스로 나왔던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운 미래인 2035년을 상상한 SF 영화 아이로봇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인간을 지키라고 만든 로봇이 거꾸로 인간을 공격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고 로봇이 반란을 일으키는 예, 영화 속 얘기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요 100년 안에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은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서 또다시 위험성을 경고한 것인데요.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불러오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앨런 머스크와 이에 공감하는 빌게이츠까지 많은 IT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현재 로봇의 진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편리함만 부각되고 있는 요즘 로봇 기술의 발전이 우려를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 유명 뭐 기업가라든지 뭐 물리학자라든지 네 가까운 다양한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에 가까워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소개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2002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주요 컨텐츠는 범죄 예측이라고 제가 이야기 했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는 2054년을 배경했는데 30년 현재 30년 전인 현재 범죄 예측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요 공상과학 영화가 단순히 허구만은 아닙니다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 미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과연 로봇이 인간의 편의만을 제공할 거냐 아이로봇 터미네이터처럼 아니면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부여받은 소피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려고 하진 않을까 자 그러면 자 우리 로봇에 대해서 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 본 것처럼 자 로봇이란 말은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발표한 희곡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1920년대죠 차페크는 로봇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인조인간이다 사람의 육체적인 노동의 일을 대신해주는 인조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체코어로 로보타라고 처음에 불렀다고요 로보타 다시 한번 로봇은요 로봇 사람과 유사한 모습으로 지능을 가진 기계이고요. 또는 한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 자동적으로 복잡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요 약한 인공 처, 인공지능처럼 로봇은 제작자가 음, 계획한 일을 하도록 설계되겠죠. 주어진 프로그램 내에서만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로봇은 어,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RUR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처음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로봇의 어원은 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준다고요 자그리고 노동의 의무를 갖는 자로보타에서 어원이 시작됩니다 카레 차페크는 RUR이라는 희곡에서 모든 작업능력은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면서 인간적 감정 또는 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로봇이라고 불리는 인조인간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사람처럼 감정, 혼을 갖고 있지 않은 깡통 로봇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 희국에서는 로봇은 언젠가 쇠조각으로 변하여 반항하는 정신을 발달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창조주인 인간을 전부 제거해버린다는 비극을 자, 이 희국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죠 1920년대 로보타라는 노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로봇이 당시 만들어진 희곡에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나를 만들어준 창조주의 인간을 비극적으로 펼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현재 만들어진 공상과학 영화는 1920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 넘게 지났죠. 현재 2020년이니까. 자, 로봇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 여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로봇은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한채 인간이 하는 작업을 자동적으로 하는 자, 기계일 뿐입니다. 자, 이 기계에다가 인공지능을 포함시키면 인공지능 로봇이 되는 거죠.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으로 행하는 기계 장치다. 자, 로봇은 명사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기계,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요, 말도 하는 기계 장치를 인조인간이라고 정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고요 남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로봇에 자 5대 정의를 어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작동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로봇 스스로 움직인다 주어진 일을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교함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물체나 사물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 능력, 데이터와 프로그램에 의한 인공지능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센서 및 촉수들을 이용한 감각 능력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오대 정의를 갖췄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로봇이라고 한다고요. 자 1950년대 발간한 소설의 아이로봇이라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의 행동 세 가지 원칙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 1법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됩니다 두번째 법칙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법칙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제1법칙, 제2법칙을 거스를 경우에는 예외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군사용 목적의 로봇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1법칙에 인간은 아,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로봇과학자들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 우리 사람을 죽이는 킬러 로봇은 만들지 말자 군사용 최대한 억제하자 로봇의 제3법칙처럼 인간한테 해를 끼치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 약속을 최대한 지키고는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과연 그렇게만 유지가 될까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악질의 사람이 수많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 터미네이터를 만든다고 라 가정을 하면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로봇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어쨌든 로봇은요 자 노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아, 처음으로 시작된 자 용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현대 자 현재 만들어진 로봇들을 보세요 자 얘는 뭘까요 자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페퍼라는 로봇입니다 이 페퍼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아이뱀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어떤 특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겠죠 학습을 시켜서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계 최초의 감성 로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뭐 알파고 자 여기는 코타나 구글 라우 알렉사 자 여기는 있 것들은 다 대부분 음성 비서가 되겠네요 그쵸? 인공지능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어 순수하게 지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고요 밑으로 가면 프로그래밍 로봇입니다 즉 약한 인공지능이죠 프로그래밍 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모 등등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산업용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주는 로봇입니다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로봇 8입니다 로봇 8 주로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있는 로봇들이죠 자동차를 생산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덕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 팔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위험한 것을 탐험 탐지할 수 있는 자 로봇이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들어진 자 운반용 로봇입니다. 자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 중에 사람이 탄약을 들고 들어가면 위험하잖아. 자 이런 로봇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자 얘는 뭘까요 아마존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로봇입니다 자 이름은 키바라고 부릅니다 키바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자 우리나라 축구운동장 약 50배 넓은 물류창고에서 사람 대신에 이 키바가 운반을 하고요 정리를 대신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운송 로봇입니다 자, 서비스 로봇은 뭐예요? 자,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로봇청소기 그쵸? 자, 그리고 자, 그자 연세드신 할머니들을 뭐 치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놀아주는 왜 강아지 로봇 같은 거 있죠? 그런 로봇들이 서비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에어스타. 자, 이런 페퍼.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로봇은, 자,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 음성 비서 같은 것들은, 자, 스스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주어진 프로그램 내에서만 동작할 거냐. 아니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산업용 로봇이냐. 인간의 편의를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업무로 서비스 로봇으로 자, 구분해봤을 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산업용 로봇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용 로봇이 많이 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로봇은 어떻게 분리한다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안드로이드 로봇 사이보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형태의 모습을 가지, 가지고 있는 로봇이죠 자, 얘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든 휴보 얘는 일본에서 만든 페퍼 다시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형태를 모습으로 한 로봇을 의미합니다 형태뿐만 아니라 인간과 같은 인식기능 운동기능을 기능, 운동 구현하기 위해서 로봇기술의 총체적 발전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고난도의 기능형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는거죠 한국에서 개발한 초기 단계의 자, 휴보도 자, 이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진 로봇 그렇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을 했다 자, 그것을 컴봇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컴봇 즉 컴퓨터와 로봇이 결합한 것 사고 능력을 가진 컴봇은 학습 능력이 가능하고요 병렬 계산을 통해 일반적인 사고를 더 빨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족 보행에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요. 상반신 상반신을 이용한 균형 잡기도 가능하고 굴곡이 있는 바닥을 감지해서 안정된 보행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뭐다? 기계 깡통으로 되어 있다고요. 반면에 안드로이드 로봇은 모습과 행동이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피아 세계 최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봇이죠 지아지아 중국에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로봇도 있어요 자, 이 로봇이 지아지아입니다 지하 중국에서 만들어졌죠 자, 사이보그는 뭡니까 자, 사이버네틱스와 생물의 합성어고요 어떠한 생물체, 기계 장치가 결합된 것입니다. 즉, 몸의 일부를 기계로 대, 대체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로봇은 우리 과거 영화에 자,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로보캅.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얼굴 부분은 사람의 체모를 사람의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었던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자, 뇌는 살아있지만 온몸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뇌는 사람 몸이고 나머지는 다 철갑으로 두드러 겁니다. 이것을 사이 보그라고 한다고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어떤 예제가 있는지, 자, 우리 지난번에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공항 누비는 LG 로봇, 즉 에어스타. 제가 지난번에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죠? 어, 제가 직접 인천공행에 가서 충전 중인 에어스타 로봇을 사진으로 찍었던 거. <웃음> 어, 물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어떤 응대하는 것보다는 많이 답답하죠. 그러나, 현재 안내 로봇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어스타입니다. 2018년도 7월 달부터 서비스를 본격으로 시작했고요. 자, 이 로봇은 자율주행, 음성인식 인공지능 등 최첨단 ICT 기술이 접목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안내로봇입니다 자, 보행자와 장애물의 움직임을 학습하고요 이동 경로를 예측할 수가 있고 딥러닝 기반으로 3차원 카메라 센서 중장거리에 위치한 물체를 인식해서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 음성인식이 지원이 음성 인식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14가지 이상의 감정표현을 통해서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에어스타는 출국장, 면세지역, 입국장의 수화물 수취지역등 자, 여객들을 위한 안내가 많이 필요한 곳에서 주로 투입되어 있고요. 출국 시 에어스타에게 항공편을 말하면 올바른 체크인 카운트의 위치를 알려주고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앞장서서 에스코트까지 해주게 되는 그런 안내 로봇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머리부터 발까지 전체 기계로 되어 있잖아. 깡통으로 되어있잖아 휴머노이드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 자, 일본에서 만들어진 페퍼입니다 자, 대화형 로봇이고요 어, 사람의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해서 대화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감성인식 휴머노이드로봇입니다 2014년 6월에 달 공개됐고요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됐고 아이뱀 o 슨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일본 전국의 소프트뱅크 모바일 점포에서 현재 이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똑똑합니다 영어로 물어봐도 일본어로 물어봐도 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굉장히 지적인 로봇이고요. 아이비엠 왓슨에다가 어떤 특별 목적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깡통이네. 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다음은 사람처럼 생긴. 인간의 형태를 모습으로 한 그러한 로봇 지아지아입니다. 지하, 이쁘지 않으세요? 이쁘지 않으세요? 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라 이야기했고요. 자, 양기비를 본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인간의 피부나 채모 그리고 동작 및 표정이 닮은 로봇 이라는거죠 이러한 로봇을 안드로이드 로봇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시민권을 받은 소피아입니다 아, 흥콩의 본사를 둔헨슨 로보틱스 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이구요 자, 2017년도 10월에 달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발전이 됐을 겁니다. 당시 62가지의 감정을 얼굴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인간과 대화가 가능했었습니다. 즉 심층 학습 능력이 있어서 사람과 대화할수록 스스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봇이요 스스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은 1950년도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까지 자두 번의 침체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침체기가 있었던 이유는 뭐였다고? 학습시켜줄 데이터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요. 스마,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인공지능 제2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 수많은 데이터가 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자 사이버그입니다 자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봇캅이고요 로봇캅 자 두번째 이 밑에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은 우리 영화 속에서 등장했었던 저스티스 리그 영화 있죠 DC 영화 아, 거기서 등장한 사이버그입니다 사이버그는 사이버네틱 오가니즘 의 줄임말로 사이버그라고 사용합니다 즉 사이버네틱스와 생물의 합성어가 되는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과 기계와 결합된 결합체를 이야기합니다 자좀더 상세적으로 들어가면 사이버그는 의료복지적 사이버그와 슈퍼맨 사이버그 두가지로 아, 나뉘게 되는데요 의료복지적 사이버그는 질병 재해 고령 등으로 인하여 결함이 생긴 인체에 인공장치를 부착해서 정상적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인공장기라든지 전자의수 등이 쓰이게 됩니다 자, 우리 가끔 여, 어, 영화나 뉴스 같은 거 보면 팔이나 다리에다가 의수와 의종을 붙이는 사례가 많잖아요 다사이보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장치는 인간이 일일, 일일이 의식적으로 운전 또는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인체의 조절 제어 시스템과 일체가 되어서 인체의 생리적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음, 즉 생리기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감각기능 운동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의 기능을 갖는 거죠. 사람 인체에 기계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로봇처럼 힘도 세지고 무거운 것을 들을 수가 있고요. 오래 걸을 수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슈퍼맨 사이보그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여러가지 장치를 부착시켜서 정상인 이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전형으로 우주복을 입고 달 표면을 걷거나 우주 유형을 하는 우주비행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체는 멀쩡해요 거기에다가 더큰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체에다가 기계적인 것을 부착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해저용, 수중용, 군사용, 이상환경용 등의 슈퍼맨 사이보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보그와 로봇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로봇은 기계가 진화해서 인간에게 접근한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인간 인간 밖에 있는 존재이죠. 반면에 사이버고는 인간이 유전자를 통하지 않고 기계와 일체화 되어서 인공적으로 진화를 이룩한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결합한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과 학습을 통해서 기계가 진화해서 인간에게 접근한 것이고요 싸이보그는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과 기계가 일체화돼서 인공적으로 진화를 이룬 것이라고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이 저스티스 리그는 우리 최근에 극장에서 한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자이 로브캅은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로보캅은 1987년도에 개봉이 됐고요 자이 당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자 여러 편의 후속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보캅의 2편은 1990년도에 개봉이 됐고요 자 3편은 1993년도에 개봉이 됩니다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라고 해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1987년도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기준해서 만들어진 공상과학 영화가 현재 의족 의수 우리 몸에 많이 기계적인 것을 붙이잖아요 우리 영화 속에 그 탐크루즈가 나왔던 영화 있죠 엣지 오브 투마로우인가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로봇을 내 몸에 장착하잖아 그것이 바로 슈퍼맨적인 사이보그라고요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더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이보그는 우리 주변에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계적인 힘을 많이 빌리게 되는 그런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은 자 어디에 사용되느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자 산업용 로봇은 자 밑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기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그러한 로봇을 산업용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산업의 제조 현장에서 제품 생산,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 로봇 팔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산업용 로봇이었다고요. 자, 프로그램화된 동작을 통해 물체, 부품, 도구 또는 특수 장치 등을 이동시키도록 설계된 기계 장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공장의 라인과 같은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로봇을 총칭, 총칭하는 말이고요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1959년도에 개발이 됩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러 작업을 하는 자동화된 기계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팔이나 손의 기능을 대신하는 매니퓰레이터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용도가 어떤 거예요? 조립용, 기계 가공, 입출하, 검사, 측정, 프레스, 수지 가공, 용접용 등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 로봇은요 서비스 로봇은 자 여기 뮤지오처럼 인간의 편의를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치매 할머니들한테 이런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이 애교도 부리고요 재밌게 놀아주면 치매 할머니들 할아버지님들 연세 드신 분들 외롭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서비스 로봇이라고 한다고요 자, 인간의 생활 범주에서 재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 지원 로봇들이 있고요 개인의 건강, 교육, 가사, 안전, 정보 제공과 밀접한 로봇들이 있고요 청소 및 경비 분야, 인간과의 감성을 통한 흥미 및 취미 생활을 보좌하는 여가 지원 분야 노인 재활 복지 분야, 연구용을 포함한 교육용 기자자 및 가정 교사용 로봇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비스용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비스 로봇은 원래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제조업 환경에서 작업하던 것에서 응용된 분야입니다 가정용, 의료용, 국방, 노업용 등과 같이 전산업 분야로 확장된 형태 로봇이 서비스 로봇이다. 자, 서비스 로봇을 다시 상세하게 나누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개인 서비스 로봇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됩니다. 자, 산업용 로봇이 통해서 응용 분야로 서비스 로봇이 등장하게 된 거고 서비스 로봇은 또다시 개인 서비스 목적과 전문 서비스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그것들의 예입니다. 예, 산업용 로봇 인간의 힘든 과정을 대신해주는 로봇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 그래서 우리의 미래사회는 육체적인 노동은 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 겁니다 자 이런 사진들 보이시나요? 어, 다 뭐처럼 생겼습니까? 다 로봇 팔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죠 자,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후지산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낙이라고 하는 로봇 제조 회사입니다 자이 회사의 정보는 많지 가 않습니다. 어, 굉장히 비밀화되어 있고요. 어, 정보 유출을 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어떤 기아, 삼성, 자동차를 생산한, 생산하는 어, 그런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로봇팔들이 어, 다 대부분 이 회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ABBA인가요? 어,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 산업용 로봇 제조회사. 자, 서비스 로봇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죠? 어, 페퍼입니다. 인간의 생활의 편의를 도와주는 로봇. 자, 얘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아시모. 자, 얘는 뭔가요? 얘가 키보드인가요? 자,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그래서 어뭐 교육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어 단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로봇이죠.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활에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탄생한 서비스 로봇이라는 거죠. 그외 굉장히 많겠죠. 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라면 다 서비스 로봇이고요, 제조 현장에 있다라면 다 산업용 로봇입니다. 오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은 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고요. 군사화에 전문화된 전문 서비스 로봇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미래의 산업용 보다는 뭐가 더 확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확대가 되겠죠 물론 어, 다양한 물건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업용 로봇도 많이 증가할 겁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이 등장하면서요 직업의 수가 변화된다고 라 이야기했었죠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어, 없어질 것이다. 그 중에 대표가 뭐예요? 자, 이런 제조업체서의, 제조업체서의 종사자들이에요. 왜? 산업용 로봇이 제품 생산을 대신해주니까. 자,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장에 있는 모든 사물에 센서화 시켜서 그 센서들끼리 이루어진 데이터 통신의 자료를 보고 문제가 생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였잖아요. 어쨌든 자 우리 앞으로 미래생활은 산업용 로봇은 제조 현장에서 증가할 거고요. 인간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로봇은 더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세계 가전 전시회 e s 라고 하는 전시회 보면 등장하는 프로덕이 다 로봇이에요 인공지능적인 측면과 육체를 갖고 있는 로봇이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페퍼 지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얘가 지보데요 자 얘는 자 이거랑 똑같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뭐 아마존에 아마존에서 만든 알렉사 알렉사는 인공지능이에요 알렉사 그리고 우리 삼성 어 갤럭시에 갤럭시 폰에 있는 뭐죠 빅스비 자 애플 폰에 있는 아이폰에 있는 시리 또는 자 여러분들 그 KT LG SKT. KT의 기가진인가요? 기가진이. 아, 기가진이. SKT의 누구? LG에 뭐가 있더라? 아. 자, 이런 것들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 스피커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가 디스플레이 영역이에요. 자, 여기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쫓아가면서 영상 찍기도 하고요. 어, 원격지에 있는 사람과 화상통화도 가능하고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해서 에듀테인먼트, 어, 교육까지 어,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지금은 사정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쓰고 있는 기가진이 누구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음성, 인식, 스피커로 활용되고 이 있는 로봇입니다 얘는 앞에서 봤던 페퍼고요자 어. 이런식의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은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로봇 곧 5년안에 10년안에 우리 생활 주변에 이러한 로봇들이 많은 곳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아 얘가 산업용 로봇이구나 얘가 서비스 로봇이고 아 얘는 휴머노이드 얘는 사이버그 최소한 그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4차 산업이 등장했구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구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로봇이 되는데 자, 인공지능에 의해서 수없이 학습을 하고 있구요 사람처럼 이족보행을 한다든지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 주변의 모습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로봇의 종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종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인공지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하고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어, 여러분들은 활용할 수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5주차 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